외국인 노동자를 강제로 가둬두고 노동, 갈취, 폭행 등을 일삼고 그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중에 여자 하나가 죽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방치된 곳 뒤로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른 곳으로 이장함. 2021년 4월 29일 여행 52탄 스타터 꼬 공포 방송. 넘버와 지금은 또 맛이 돼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바로 바로 미 가 기거했던 그런 곳이고 저기 정면으로 보이는 곳 저기가 메인입니다 저기 2층 집이에요 조금 불냉녀 같은 느낌 저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그때 현상이 있었는데 일단 천천히 둘러다 가볼게요 누구세요? 누구 계십니까? 혹시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어? 뭐야? 저기, 잠깐만! 어? 뭐야? 저기요 누가 서 있나 누구예요 거기 누구 있죠 어와 잠깐만 잠 누구세요 저 아시죠 리 잠깐만요!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세요! 죄송합니다. 이전에 제가 물건을. 방금 뭐야? 둘. 어? 멋있어. 가능한 부분이.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그대로 확인해! 어? 뭐야? 아! 아! 어디야? 우리 잠깐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온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들려봤습니다. 어, 잠깐만, 그 안에 계시죠?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그 안에 계시죠? 잠깐만요. 와 씨. 와와 아, 잠깐만.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도, 카마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저 왔었습니다. 제가 그때 쫓겨듯이 나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얘기나 들을까 하고, 화좀 삭히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얘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요. 예, 지금처럼만 이렇게 가만히 있어 주십시오. 제가 얘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러면 은 가만히 못있습니다 그만이요 Let's go. u h u h uh. 여기 뭐 있는 여뭐 있다니까, 이게 뭐 있어? 들어오라고요. 들어와 방금 그랬 들어와 그랬어 방금 잠깐 얘기할 마음이 생겼나? 들어와 그랬어 방금 목소리가 엄청. 헉! 저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얘기해 주실 거라고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들 현재 두 분이 계십니다 남성분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여성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리진 여성분이십니까? 어디 어디 계세요? 조금만 천천히 크게, 어? 미, 잠깐만. 왕자님, 저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가기 전에 진짜 얘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왕자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왕자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